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스승님인 톰슨의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톰슨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낸 그런 실험이기도 해요. 자, 역시나 이게 금박이 있습니다. 금박, 금박, 금박, 금속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알파 입자를 뿜뿜뿜 하고 쏘는 거야. 음, 자, 첫 번째 알파 입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라고 읽을까요? 헬륨 원자핵입니다. 원자는 양그 원자핵과 전자로 되있는데 전자 다 날려버린 거야. 헬륨 원자핵. 여러분 내신이 통합과 배우면서 얼마나 치사한 건지 알고 있지?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이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원자 아닙니다.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박 금박을 향해서 이렇게 알파 입자를 쏩니다. 이거는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남학생들 곧 있으면 한 4년 얼마 안 남았지? 군대 가잖아. 그럼 총, 총 쏜단 말이야. 관역에다빵빵빵총 쏘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 어디 사격장에 놀러가면 은 거기에 플라스틱 총으로 총 쏘잖아. 어, 종이 관역에다가 총을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얇은 금속, 금속판은 되게 원자들의 집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 종이에다가 총을 쏘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금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연성과 전성 들어보셨습니까? 어. 연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뽑힘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올드한 용어지. 전성은 펴짐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올드한 용어인데 뽑힘성과 펴짐성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알루미늄 호일같이 쫙 펼칠 수가 있고 바늘과 같이 길게 쭉 뽑힐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뭐하죠? 깨물잖아. 왜 깨물까? 순금인가 아닌가 보려고. 어, 금은 무른 금속이니까 이빨 자국 나거든. 얇게 펴야 되는데 얘를 얇게 펴야 되는데 다른금속들는 힘들어. 근데 금은 쉽게 얘네들을 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이다. 또는 펴짐성과 뽑힘성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엔 없지만, 러더퍼드는 이러한 예상을 했어요. 어떤 예상을 했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인 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런 입자들이, 어, 같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전기적 중성일 텐데,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면은 얘네들은 종이에다가 총 쏘는 거라 했잖아. 아, 대부분 이렇게 그냥 뚫리겠구나. 대부분 뚫리다가 조금 플러스 입자랑 만나면 조금 휘어지는 정도는 조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을 빵빵빵 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그 각태 가리워진 요거를 요거를 쫙 펼쳐서 보면 여기에 알파 알파 입자의 흔적이 여기에만 있을 거야라고 그 예상을 한 거야. 예상을 했지.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금속판을 쫙 펼쳐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알파입자가 역시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팅, 팅, 팅, 팅. 팅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종이에다가 대포를 빵 쐈더니 대포가 튕겨져 나왔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뭔가 단단하고 질량이 크고 플러스 전할 띠는 입자가 있어서 얘랑 부딪혔을 때 그때 튕겨져 나오면서 요런 요런 요런 데에 흔적이 이렇게 남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한다. 이 말은 아, 원자는 대체로 빈 공간으로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이 금박을 통과해요. 아 원자 내부는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있고 일부, 좀더 강조하면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튕겨져 나가거나 휘어지게 돼요. 극히 일부만. 그것은 이 헬륨 원자핵을 튕겨낼 수 있을 정도로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으며 부피가 작고 질량이 되게 큰 입자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원자핵이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 통과한다?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이 극히 일부의 압자,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온다? 그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그 다음 질량도 매우 크면서 부피가 작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를 그것을 원자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에서 금속에 종류가 달라지면 아까 톰슨과 다르게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지면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그러니까 원소마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수가 다르고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튕겨내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다 있 요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조금만 풀어 보시면 여기 파트에 대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틀리면 너무 큰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예요.